이게은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레인보우 프렌즈 이 맵에 들어왔는데 이 뒤에 있는 상자들은 뭐야? 똑똑똑 계세요. 없는데요. 아, 놀래라. 모색이 내가 들어가 있어. 뭐라고요? 아, 아, 내가 전에 시켰던 택배가 왔잖아. 뜯어 봐야지. 어. 아 이런 건 아니겠어? 난미오다단이문이지아 이런 건 최악이야. 아 이건 뭐야 이상전은? 아왜 똥이 들어 있어? 자 어쨌든 얘들아 버스에 타. 오늘 레인보우 프렌즈 이 맵에 또 들어온 이유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어이 버스를 타고.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 거잖아? 그치? Uh -huh. 자 일단 버스 타고 이, 이야기를 진행할게 원래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저기 응.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상한 세상이나 놀이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 검은 손이 표지판을 바꿔가지고 응. 우리가 이상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, 얘들아. 그렇지? 안 돼. 하. 허... 뭐냐? 허... 누가 끌려갈까? 어, 나야? 안 돼. 이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블루한테 쫓기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말이야. 만약에 표지판이 화살표가 안 바뀌고 저 이상한 세계라는 놀이공원에 가게 된다면 오. 과연 어떤 모습을 할지 오?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하다 음. 뭐지? 그러나?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챕터 2그 영상 아그 맵에 들어가 볼 거야 일단 블루한테 좀 잡아먹힐까 우리 어, 나 잡아먹히기 무서운데 온 김에 블루나 보고하자 오랜만에 야 어디 있을까? 내가 내가 먹이를 드릴 거 왔어. 세 명이나. <웃음> 블루야 어디니? 아, 사실 블루한테 밥 줄려고 우리 데려온 거지. <웃음> 아니거든. 어디 있어? 어? 나 너무 있구나. 무서워. 이, 이 근처인 거 같은데? 아직 안태어난거 아닐까? 딱, 딱 봐도 여기인 거 같아. 불레야밥 아! 아! <웃음> 먹자. 불레야밥 먹자. 들어간다. 아, 어서 <웃음> <무서워서> 먹히기 싫은데. <웃음> 어야 리아야. 야 이거 좀 퀄리티가 올랐다. 리아가 좌우 먹히는 모션이 나오는데. 불레야 맛있니? <웃음> 자 어쨌든 저희는 이상한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. 화살폭 안 맞긴다면 어떻게 될까? 아! 오띠딩 빵빵 어? 자 이번 엔 놀이공원 쪽 으로 가보 는 거야. 어? 놀이공원이다 그치? 우와 제대로 왔네 어 근데 제대로 왔는데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왜이 으어어어어 뭐야 뭐야 어? 야 놀이공원에도 제대로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애들아? 아 어, 어, 이게 뭐야? 야, 뭐야? 야 오자마 어? 야여기는 상자도 없어 상자도 없고 저 옆에 오른쪽에 보이지 코인 25개를 모아야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어디, 동... 어디서 이런 일이. <웃음> 아니, 사물하면 숨을 수 있다. 아, 사물하면 숨을 수 있어? 어, 안 걸리는지는 모르겠어. <웃음> 잠깐만. 오. 오. 여기 올라가면 안 잡히겠는데? 오. 그치? 올라와봐, 여기. 잠깐만, 쫓아와. 오. 오. 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야 공중으로 날아 뭐야 <웃음> <웃음> 어 얘들아 제낀것 어. 같은데? <웃음> 뭐야, 시니까? <웃음> 불러주자 야 뭐야 너어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오나 혼자 너무 얘 완전 꼈어 지금 우리 편한게 찾아도 될것 같아 아, 오 뭐야 뭐야 와 우리 롤러코스터 한번못 타? 할것 같은데 아우 뭐 근데 제대로 왔는데도 야 괴물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봐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닌가? 안 나왔나?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얘들아 도망쳐 어, 야 블루가 아니라 골드야 골드 아나 무서워 아니 <웃음> 아 여바나 날두 개, 지켜줘 여바나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보인, 보인다 보인다 어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핫도그 20개? 핫도그 20개 누가 먹으려고 20개 찾으래 어? 나 핫도그 여기 하나 틀렸다 응? 음. 응? 어, 뭐야? 100개 틀어 3개나 먹었어 벌써? 나 하나 둘나둘아이 20개나? 3개 틀렸어 아 유르르 뒤에 쫓아간다 헐 근데 좀 느리네 점점 빨라주는거 아니야? 야 근데 이 놀이공원 뭐 탈수있는거 아닌가? 인가? 어... 탈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눌러봐 눌러봐 스핀 갈고리 어 따라오는거 아니야 뒤 오! 으아나왜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어째서 이런 선택을 놔그잡아먹겠어 하번 목이통. 쭉 올라가 보면뭐가 있지 않을까? 얘는 옐로우 얘는 옐로우도 아니고 골드 골드. 골드 짝퉁. <웃음> 어, 블루 짝퉁. 왜왜왜 왜? 왜, 왜, 왜? <웃음> 오 oh 뿅. 어? 저 어디로 뭐? 가야 된다?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샀다 두개아 근데 얘는 좀 느린데? 블루는 좀 빠른데 말이야 어어! 팝콘 열개 왠지 왠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그치? 원래 팝콘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 오늘 찾아놨어요 근데 놀이공 동산에서 팝콘 먹나? 나안 먹는데 미국은 먹나봐 <웃음> 아. 추웠어 길이 없네? 아지두개 어딨나 마지막 하나 나 앞에 끝. 어? 어? 어? 끝났어? <웃음> 살아남어 어? 살아남았어 당신은 살아남았습 챕터 2 얘들아 어때? 챕터스 좀 시시한 거 같니? 뭐야 <웃음> 그니까 왜 이렇게 시시한 건데 어? 뭐야 어쨌든 이상한 세계로 가봤는데 거기에는 음... 뭐 귀여운 골드가 있었어 좀 느리네 많이 느리더라 <웃음> 아이 시시한 걸?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챕터 2 어, 이상한 세계로 가봤는데 어, 놀이동산에는 이상한 골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